반갑습니다. 초롱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밤입니다. 부산이 11월 19일 날 조정지역에 이제 묶인다는 국토부 발표 자료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20일부터 조정지역 지정 효과가 바로 적용이 되는 걸로 발표가 나섰죠. 이렇게 부산처럼 음, 조정으로 묶였을 경우에 재개발이야 그렇다 치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한 재건축 단지에 아파트를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동안 비규제 지역은 아파트 보유 수만큼 그다 받을 수 있었거든요 재건축 입주권을 어, 그런 경우에 조정으로 묶여도 그게 똑같이 그대로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그저께 장원에 계신 사모님 한 분이 문자로 질문을 주셨어요. 어, 소양님 장원에 이렇게 한 단지에 아파트를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향후에 부산이 조정 묶이고 난 이후에 또뭐 장원과 울산도 계속 핫한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재건축 묶이면 입주권을 개수만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주셨어요 서울이야 뭐 워낙 두기 지역이고 뭐 조정 지역이고 처음부터 또 그렇게 적용이 돼서 워낙에 다 알고 계신다 해도 부산이나 요 인근은 더구나 요 인근. 지방은 조정으로 묶였던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자격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가 이건 국토부에 2000... 2017년 6월 19일 날 발표를 했던 6.19 대책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이래가 나와 있기를 조정대상지역은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허용을 하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2주택을 허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동안은 주택수만큼 줬었어요. 옛날에 비규제지역일 때는. 그러다가 원칙으로는 한 주택만 주고 어, 예외적으로 이제 하나를 더 주는데 요걸 법이 도정법이 바뀌는 그 이후에 시행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도정법은 언제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잠깐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아까 예외적으로 뭐 1주택을 더 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 아무거나 다 예외로 주느냐 그건 아니고요 어, 원칙은 원래 한 주택이었죠. 근데 이제 기존 주택의 가격 범위. 요는 그 감정가, 만약에 원 플러스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요두 개의 감정가 합보다 내가 받은, 어, 내가 받은 감정평가액의 금액이, 어, 각각의 조합은 분양가 두 개의 합보다 더클 경우에 가격으로 원 플러스 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 전용. 주거 전용입니다. 주거전용 면적에 어 이렇게 합해가지고 두 개의 면적보다 그 면적 범위 이내일 경우에 어 이제 또 적용이 되는 그런 그게 있는 거죠. 이어 위에 첫 번째랑 두 번째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 한번 놓고 보면요. 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 우리가 84 플러스 59를 받고 싶다 이러면 두개 합하면 143이죠. 그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재건축 아파트의 그, 어, <웃음> 주택의 연면적이 143보다 더 크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두 개가 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 요 예외라는 것은 면적이나 가격 감정가의 합, 이 이제 그두 개의 합보다, 집두채 합보다 더클 경우에 그래 적용된다는 뜻인데요. 어, 그럼 요거는, 어, 국토부에서 어, 그때 요거 언제부터 그러면 적용되느냐. 이래, 그, 조정지역이, 아이고, 잠깐만요. 1주택만 주는 게 언제부터 적용되느냐. 이제 그거에 나와 있는 게 보면, 받는 시점은 요, 그 Q&A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2017년 6월 19일 국토부 조정지역 부산이 그때 처음 묶이는 자료를 발표할 때가, 어, 그때요 국토부 자료가 발표되었었던 그거였거든요. 어, 여기에 보면, 어, 법을 개정하고 난 이후에, 사업식 인가를, 어, 그때부터 신청하는 단지, 신규 신청이겠죠. 요 이후에 신규 신청하는 단지부터는 조정 지역이다. 그러면 한 개만 주겠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러고 이제 부산이 풀렸었죠. 조정이. 그럼 이제 도정법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 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법 아까 개정이 언제 됐냐고 하면, 아까 국토부 자료는 2020년 6월 19일 날 발표했었죠. 근데 법 개정은 2017년 10월 24일, 2018년 3월 20일, 이렇게요 개정되었었어요. 요 법이. 어, 요렇게 개정된 법에 이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되어 있는데, 어, 여기에는, 음 아, 요거, 요, 항, 요걸 제가 보여드린 거는 계정 일자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 다음 거 제가 한번 볼게요. 그 다음 거에 이렇게 보면, 어, 여기 이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아까 법 개정은 2017년 아이고 이래 생각이 안 납니까 <웃음> 죄송요 법 개정은 2017년 10월 24일 이었죠 6월 19일 날 이걸 발표했고 그 하반기에 그죠 이제 법을 발표한 겁니다 2017년 어. 10월 24일부터 이제 법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 적용된 게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느냐 했더니, 이제 여기 보면 되는 거예요. 어, 요 7, 요 7호에, 7호에 보면, 어, 해당되는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을 할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가진 개수만큼 다 준대요. 근데 다만 이렇게 주기로 하는데 제외하는 게 있는 거죠. 그 제외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주택수만큼 주는 거죠. 요거는 요거는 주택수만큼 주는 거예요.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 등의 토지 등 소유자. 어, 요거는 그냥 일반 비규제지역의 재건축입니다. 그동안 어, 올 11월 뭐 18일까지의 부산이 여기에 해당이 됐겠죠. 어, 개수만큼 주었어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다만, 다만이 중요하겠죠. 투기과열지구 또는 부산은 투기과열은 아닙니다. 그죠? 또는 주택법 63조 2, 1항 1호에 따라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 이제 부산이 조정대상지역 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제외한다. 어, 조정이 딱 묶여고 나서 최초로 사업 시행 사업인가를 조정 묶이고난 이후에 최초로 변경인가 말고 사업시행인가를 최초로 받는 그런 경우에 조정 묶이고 나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 신청하는 그런 재건축 단지는 개수만큼 주는 거에서 제외를 하고 하나만 준다 뜻이에요 하나만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에 해당되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많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게 아직 구역 지정도 안된 데도 많고요 어, 시공사 선정까지 돼 있고 사업식 인가 안난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많습니다. 정말. 그런 경우에 이제 조정이 묶였잖아요. 조정 묶인 후에 사업식 인가 나면 그게 두채세채 채 있다. 몇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개 나온다 소리입니다. 한 개. 하나 나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그러면 뭐, 부부가 각각 하나씩 가져 있다. 그거 괜찮으냐? 요 6번에 보면, 1세대 또는 한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두명 이상이, 요거는 남입니다, 남. 1세대라면 부부는 1세대죠, 그죠? 그 부부 같이 하나씩 가져 있다. 요 1세대 얘기 들어갈 것이고, 아니면 어 남편이 그냥 하나 이상 신랑이 두개다 가져 있어요. 부부가 각각 하나 가져 있거나, 어 남편이 두개다 가져 있거나, 아니면 어, 요럴 경우에는 하나만 준다 해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집이랑 뭐두 세대가 각각 이렇게 합해서 집을 하나 가져 있다. 요것도 하나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다. 아직 사업식인가, 최초 사업식인가 안 났다. 뭐, 야, 여야 여유 불문, 원 플러스 원으로 면적 또는 감정가액이 두채 합한 것보다 많지 않은 이상은 그냥 한 개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뭐, 잔잔한 지역 있잖아요? 뭐, 비규제 지역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 부산이라 해도. 어, 그니까 해수, 동, 남, 년. 여기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개수만큼 다 나옵니다. 재건축 한 구역이라 해도. 근데 만약에 수영구에 예를 들어 삼익 비치를 아직 사업식인가 전이잖아요. 최초 사업식인가. 여기에 아내 하나, 부부 하 남편 하나 가서있다 이거 한개 나온다 소리고요. 어그 다음에 남편이 두개다가서있다한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조정이 안 묶이면 그동안 개수만큼 다 나왔죠.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하나씩 다 샀습니다. 조정 딱 묶였다? 아직 사업생 인가가 안난 지역이기 때문에 한개 나옵니다. 나머지 현금 청산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어, 그리고 어, 조정지역이 아니라 만약에 그냥 과밀 억제권력이기만 한 그런 재건축 그게는 3주택까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밀 억제 권역이면서 또 뭐, 두 개가 열 지구다. 뭐, 가밀 억제 권역인데 조정으로 묶여 있다.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런 재건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냥 순수하게 가밀 억제 권역으로만 되어 있다. 그런 지역이 어디 가있을까요 거기에는 최대 세 개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두기든, 아니면 조정으로 묶여 있던, 이런 데는, 아직 사업식인가가 나지 않은 곳은 조정 상태에서 사업식인가 받는다. 무조건 한계라 소리입니다. 세대가 열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뜻입니다. 어, 부산은 해수 동남면 안에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가격들이. 사업식인가 안난 곳들이 많이 있죠. 아직까지. 꽤 많습니다, 그죠? 구역 잘 짚어보세요. 부산시 정비사업통합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각 구역별로 사업식인가가 낫나 안 낫나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다주택자 물건을 사셨다가는 그냥 한마디로 물딱지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이걸, 어, 창원에 아까 계신, 어, 뭘 가지고 계신 사모님이 전화를 주셔서 소장님 이거를 5만대 다 물어봐도 뭘 정확한 답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답이 도대체 뭐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서 제가 조목조목 법조문을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아직 사업생인가안 났는데 해수 동남 연 안에 있는 재건축 그냥 샀다. 부부가 가치가 있는 거 샀다. 하나 안 나온다 소리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오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한번 올리려고 그거 올리려고 쭈물거리다가 두 시간이 지났어요. 아뭘 <웃음> 처음 시도한다는 건참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결국 또 이렇게 그냥 녹화해서 업로드를 합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한테 조금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해서 좀 예외적인 정보들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구독 버튼 옆에 보면 가입 버튼이 있거든요 새로 하나 생겼어요 가입 버튼이 그 가입 버튼을 누르면 초롱 소장한테 커피 한 잔을 4,990원 정도로 한 달에 설수 있는 그 버튼이에요 근데 그 멤버십에 가입하신 사장님들한테는 제가 좀 특별하고 남다른 어떤 그런 서비스를 해 드릴 작정을 하고 있는데 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기법이 제가 아직 서툴러요 저 혼자서 유튜브 찍어야죠 저 혼자 편집하죠 저 혼자 업로드하죠 이러다 보니 뭐 그동안 공부해서 올렸던 건잘 올리는데 어, 멤버십도 제 머리 털라고 처음 해본 거고요 이렇게 드릴 혜택이 뭔가를 하는 거를 어, 할수 있는 그 기법을 제가 좀 해야 되는데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드려야 될지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방법이 서둘러서뭐 직원을 고용을 해야 되나요 이제 어, 하여튼 그런 지경에 와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재건축에 투자하신 분들은 어, 굉장히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이런 자료들이었고요 어, 부산이 조정에 묶였고 조정지역 안에 있는 재건축 물건을 살 때는 한 세대 또는 한 명이 두개 이상 한 세대가 두개 이상 아니면 한 사람이 두개 이상 가지고 있고 이런 거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최대 면적을 합해서 1 플러스 1 이거나 하나는 60 이하가 되겠죠 그런 경우는 그건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그원 플러스 1은 아니면 감정가액이 어, 그 조합은 분양가 그두개 합한 것보다 더 크든지 그둘 중에 하나는 돼야 뭐 최대 1 플러스 1 까지 가능한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된다 된다요. 간다 간다 하다가 뭐애셋 놓고 간다 하죠. 된다 된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사업식 인가가 안 났다. 두개 가지 있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한 개는 물 딱지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